다단 거? 단거 위험하지. 위험 접근 금지 봐도 꼭 가까이 가는 개토끼가 있다. 스릴 있는 물구나무 서기. 방에 금지다 임마. 부딪히면 다치는데 거리 유지 좀 해줘라 개토끼. 오늘 말 진짜 안 듣는다. 물구나무 서로 왔다가 무릎만 아파졌다. 벽이 있어서 연습하기 좋아 보였는데 오래 방치된 공간이라 장애물들이 많았다. 오늘도 물구나무 유산소 완료 다치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먹고 싶다 단거 못먹는 감 찔러버리기 손가락운동 이제 슬슬 마늘 향기가 느껴진다 무리하면 세 번도 당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억지로 당기면 불균형하게 당기게 된다 요즘 생각하는 건데 장비 좀몇개 주워오면 농촌 크로스핀 느낌 날것 같다 나중에 해봐야지 멀리 큰 마트에 나왔다 현대 문명체험 다독 방문기념 방명록 요즘 약물에 의존한다 슈거프리 레드불 먹고 있는 닭가슴살 세일하는 콜리플라워 몇개더사 올걸. 가격이 진짜 싸다. 가장 중요한 타바스코 충전. 택배비도 없어서 최대한 많이 사 온다. 0.2 감량됐다. 요즘 몸 느낌은 더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숫자는 조금씩 감량된다. 준비운동 요정 개토끼 완벽한 개자세. 발음 잘못하면 개자식. 몸은 꼭 풀어준다. 솔직히 풀 근육도 없긴 한데 다치면 못생겨지니까 조심한다. 드라군 자세. 유연성 제로 칼로리 영원히 봉인중인데 하리보 젤리들 살다 빠지면 빼먹으려고 봉인했는데 이러다 못 빼먹겠다 가벼운 중량 플레이 몸은 가볍지 않은데 몸무게 감 못하는 중량 운동이다 앞판은 이미 버렸고 등판에 올인중 앞쪽은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생각하고 있다 이별했냐? 시간이 뭘 해결해? 앞쪽도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오래 방치된 삼겹살은 신나게 늘어나있다. 적당한 중량 턱걸이 5kg 정도 추가돼도 힘들다. 이미 힘을 다 써서 추가 안해도 힘들다. 요즘 음식 참는 게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 같다. 내 몸은 매년 반복된 겨울철 돼지컬을 유지하려고 엄청난 지방과 당뇨를 야생의 본능으로 요구하고 있다. 야생 멧돼지처럼 닥치는 대로 다 처먹고 싶다. 운동의 힘든보다 음식 참는 고통이 엄청나지만 지금의 이 고통 따위는 목표 몸무게에 도달하면 고생한 만큼 100배 1000배 보상받을 수 있다. 지금 힘들어도 좋아. 성공해서 다 받아낼 거다.